휴지벽 챌린지가 핫하다고 어, 그랬어? 몰랐네 요즘 휴지벽 뛰어넘기가 핫해? 기다려봐 휴지가몇개있지 여기다가 여기다 휴지병을 쌓으라는 거지? <목소리> 휴디벽 탈런지 누군지 모르겠지만 해보래서 해볼게 기다려봐 어, 잠깐만 얘들아 내려오지마 얘들아! 휴지가 무서울 때내려오지말아봐 자, 원, 자, 자, 원, 투, 트리. 넘어와. 갔다. 자, 원, 투, 자, 트리. 자, 트리. 자, 트리. 자, 봐봐 자, 트리. 자, 트리. 자, 트리. 자, 트리. 자, 트리. 트 <웃음> 하트야, 봐봐. 이리이리이리이리 이리와. 하리와이리야하리야하리야이리이리빨리와 뭐야 이리와. <이제. 웃음> 이이 너무한 거 아니냐, 타투야? 아, 그럼 반대쪽에서 관심을 들고 있어 볼게. 다시. 야, 이거 진짜 열심히 싸운 거란 말이야, 얘들아. 아, 진짜, 씨. 그러면은, 한 단을 빼 볼게. 한 단을. <웃음> 얘들아, 멋있게 뛰어 넘어야지, 그렇게. 야, 멋있게 뛰어 넘어야지, 뭐 하는 짓이야 그게. 자, 이제 간식, 간식 보이죠? 간식으로. 간식으로. 으아! 으아! 으아! <웃음> 어떡해 엄마 팔 부러진 거 아니야? 아 그러면 세 번째 거 다시 넘나 해보자. 알았다. 우와. 와, 이걸로 휴지병 남기고.